자, 오늘은 어, 마지막 강의 원클릭 주문 최정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해드렸던, 설명드렸던 어, 모든 주문용들을 다시 한번 쭉 어, 어, 집행을 해보면서 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가 매수 진입 한번 보죠. 뭐 시장가 매수 지입 지난번에 어, 설명하셨죠. 여기 빨간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어, 주문이 어, 집행이 될 거고요. 자 청산은 시장가 매도 청산을 했죠. 그 다음에 시장가 매수 진입 시에 지정가 매도 청산. 자 여기에 지정가, 한자가보다 높은 가격에 지정가 매도 중... 이 가격이 왔을 때 청산이 되겠죠. 정정하게 네. 가격이 왔다고 치면 정정하게 이 청산이 됐죠. 그다음 매도 MIT로 청산. 자 시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포지션을 매수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매도 MIT로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주를 내놓으면 자 시장가로 제가 세팅을 해놨죠. 시장가로 해서 발동이 돼서 청산이 되겠죠. 취소하기. 취소했네요. 주문접수 완료. 정정. 가격이 오게 되면 자, 정상이 되겠죠. 자, 지정가 주문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자, 네,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하셔서 주문을 주문 을 이렇게 하시면 지정가 주문으로 발동이 될 겁니다. 확인. 자, 한번 보죠. 가격 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 주문 접수 완료. 자, 넘어갔죠. 취소하기. 지금 정, 지정가 주문으로 넘어가는 걸 보셨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 자, 영어로 설정을 했을 때 MIT 주문이 발동이 지정가로 되는지 자 지금 지정가로 나가면서 청산이 되는 걸 보셨죠? 자 다음 자 입절 손절 청산 즉 이익 실현 손실 제한 주문 이거죠 자시가 자. 포지션을 매수한 계약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자, 오시오로 자 바뀌고, 바뀌었고, 자 현재 관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문을 내시면 주문이 나가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어 발동이 되면, 어 청산이 되면서 나머지 한 주문은 취소가 되는 주문 유 형이죠. 자, 가격이 왔다 갔 생각해보면, 을 보시죠. 이었죠. 정산이 되면서 포지션 삭제되고 청산되고 나머지 주문 취소가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손절 청산. 자, 하나만 빼고, 자, 포지션 내가 하나 갖고 있을 때요 자, 갖고 있을 때, 자, 손실 제한 주문 영특으로 설정하는게 편하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절 주문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이 가격이 왔을 때 청산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진입연계 입절 분절 정산 자, 포지션을 일단 정산을 해놓고 자 진입연계를 체크를 하고 이익질환 손실질 체크하고 이것도 열틱으로 해놓을게요 응. 그리고 응. 주문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왔을 때자 체결이 되면은 반대쪽에 주문이 자동으로 나갈 겁니다 네, 보셨죠? 자, 미결제 생겼고 입점 손절 자동으로 나갔죠? 자, 이 다음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난두개다 내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인 어, 연계를 쓰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자, 포지션 을 청산을 일단 한번 하고 자, 지인 연계 체크하고 나이 실험만 주문 내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주문을 내는 거시면 이 실험만 나가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자, 볼게요. 정정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나갔죠. 역시, 선절 주문도 마찬가지죠. 뭐, 선절 주문. 자, 하자고 제가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지인 연계가 체크되어 있는데, 고객님들이 많이 또 실수하시는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지인 연계를 해보시고, 지금 매수를 하나 보유하고 있을 때 시장가 청산주문 낼수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화살표시 주문이 자동으로 또 나가요 청산은 됐지만 지금 이쪽 주문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게 나중에 체결이 됐을 때어 이거 뭐냐 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들 오세요 이것은 지인 연계를 한 상태에서는 이 시장가 주문이나 포지션을 아무것도 없으실 때 예를 들어서 포지션이 있을 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는,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시작과 청산 하면 되죠. 근데, 이 진입 연계가 되어 있을 때는, 자, 포지션은 진입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문이 내보냈어요. 자동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셔서, 어, 아, 나 빨리 청산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버튼을, 청산, 시작과 버튼을 누르는데, 지인연계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 주문이 또 나갑니다 주문 완료. 그래서 청산이 됐으면 되는, 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문을 청산시 이전 주문이 나가 있는데 난 마음이 바뀌셔서 빨리 청산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지인연계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취소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판 주문을 내시면 되겠죠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시는 거라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 자 마지막. 자, 손절 트레이닝 스탑 정산 앞서 말씀드렸죠? 자,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있을 때, 손절에 0을 하고, ts 1을 하고, 이렇게 주문을 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그러면 이익실험 방향 쪽으로 한틱 움직일 때 손절주문이 한틱 따라 올라가 준다 대신에 반대로 손절 반향 쪽으로 가, 현재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그대로 멈춰있고요 익절 반향 쪽으로만 올라갈 때이 설정한 틱 수만큼 올라갈 때 손절주문이 설정한 틱 수만큼 올라가 준 겁니다 이게 손절 트레이닝 스탑 주문인 청산 기능이고요 아,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정가 매수진입 그리고 진입연계 이점손절 정산 요거는 뭐 앞서 설명드린 그 기능이죠 자 이렇게 잭크열틱 트레이닝 빼고 열틱 트레이닝 하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 지정가 매수진입 주문접수 완료 할때 체결이 되면 반대쪽 주문이 자동으로 내버내는것 지정가 매도 주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가 매도 주문 시에 반대쪽 매수 청산 주문을 자동으로 해주고 어, TS까지 함께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진입 연계 입절 청산 역시 마찬가지죠. 앞서 어, 설명드린 대로 어, 진입 연계 시에 하나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문 접수 완료. 그리고 진입 연계 손절 청산. 진입 연계 손절 청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확인. 체이스까지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지인 연계. 이런 식으로. 손절만요. 체결이 되면 손절만 어, 자동으로 집행할 수있게끔할 수가 있고요. 자, 취소하고. 취소 확인. 그리고 마지막 스탑 주문. 자, 이 스탑 주문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탑 주문이 서버 관리 주문 유형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탑 주문을 쓰려고 하시려면 손절 주문으로 손실 제한 주문으로 쓰셔도 일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서, 서버 관리 주문을 전혀 쓸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정부 체크 해제 하시고 나 아, m i t 도 쓰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 이 환경 설정을 누르셔서 여기에 스탑 주문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요.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 원래 지정가 주문을 내는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이 스탑 주문 좀 전에 이 스탑 주문을 설정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주문을 내면 자동으로 아, 자동이 바로 체결이 됐을 겁니다 주문의 어떤 어떤 실수로 인식을 해서 즉역지정가 주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거래소에서 체결시킵니다 현재 가격 그 매수 매도의 1호가로 체결이 되겠죠 매수일 경우에 근데 스탑 주문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는 잠으세요 주문 접수 완료 자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여기 앞에 S, 스탑이라고 해서 어,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어, 아, 손실 제한 주문과 어, 유사한 어, 주문이, 주문이고 이것이 거래소로 나가는 주문 유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 쓰느냐 똑같이 손실 제한처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도 하나를 보유하고 있을 때이 매도에 대한 손절주문을 내놓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놓습니다. 이 가격이 오게 되면은 시장가로 발동이 되면서 정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탑주문을 따로 설명을 드린거고요 어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 쓰실 선택입니다 고객님께서 어, 이거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난 손절 주문이 아니라 모든 주문을 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요렇게 설정. 어, 그런데 스탑 주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 스탑 주문에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게 아니라 나는 어, 스탑 주문을 쓰는 것보다는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시저가 주문으로 바로 체결을 시키고 싶은 때가 있다 가령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체결시키고 싶다 시작가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매도 주문도 나 이렇게 그냥 체결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스탑 주문이 필요 아, 설정을 안 하더라도 여기 손절 주문이나 MIT 주문으로 청산 어, 주문을 쓸수 있기 때문에 굳이 스탑이 필요 없다, 스탑 주문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나는 고객님들께서 어, 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님들께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어, 청산이든 진입이든 어, 여러가지 주문 유형을 유사한 또는 어, 동일한 어떤 형태로 발동이 되는 주문 유형들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1강부터 다시 한번 어, 들어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고, 어, "그래도 좀 이해가 잘안 된다,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야간에 어, 또 전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지금 적혀 있는 화면에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어, 그래도 이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직원 분들한테.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하실 때에도 직원과 고객님 간의 소통하시기에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도 그리고 고객님도 그렇고요. 네. 어,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